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꿈을 꾸는 곳이 아닌 실현시키는 이곳. 우리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대구보건대학교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에서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새 대통령에 누가 당선될지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 방송 3사 출구 조사가 접전으로 나오면서 지역 정치권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대구시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현우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투표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곳 국민의힘 대구시 당에는 주요 당직자들과 지지자들이 모여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북은 11,901은 한 명입니다. 네, 계속해서 s b s 개표 방송이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 이어서 2022 국민의 선택이 방송됩니다. 건강.